<목소리도> 여기다 기다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아니 그 저.. 교량생각도 못 들어온 거요 아니 근데 그.. 막 애들이 밖에 나가서 바빠져 애들 거기에.. 그그그 일용이 하고 그을 그 저.. 이오자차를 직접 말린다고 그그 가끔 말릴 때마다 나는 그것도 음. 좋아. 컷. 오오보자이야아 싸웠어? 어? 아, 을 했으면 아, 장 당선장! 아이고, 신분도 그 없고, 아이도 없고 어디 가다 지금 또뭐쓰 있어? 아, 그 많은 데를 다 가보게 이 덕분에 동물사람도 보고 줘서 안 했던 것 같아. 그동안, 감성약 기동약 하지. 진짜 계속 격진을. 컨트롤 키 컷. <웃음>